삼겹살 구이는 절대, 결코 배달시키지 않는 밥술족이 이번에는 배달 삼겹구이 직구상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해 주세요! 삼겹구이는 배달음식이 될수 없다는 편견을 과연 깰수 있을지 삼겹살과 목살 반반 2인분의 450g짜리를 주문해봤습니다 김치와 함께요! 오매불망 기다림님이 오셨습니다! 자, 직구 도시락 25,000원 55분만에 왔어 성질 사라와질수 있으니 최소 30분 전에는 주문할 것을 강추합니다 하지만 선물과 택배와 배달음식 포장지 수질 때가 오. 가장 행복한 법 행복하게 구성품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일단 깻잎과 상추의 깨끗한 포장상태가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음식의 메인인 삼겹인 포장 상태가 궁금했어요. 와 삼겹살 식을까봐. 2인을 시켰을 뿐인데 콜라도 있고 대리미에 흔한 반응. 어밥두개 맞아 2인이지. 아니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오 어, 식기 어, 까있는데? 반찬의 구성과 깔끔한 포장 상태에 살짝 감동받았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들어온다 고기 먹을 때 필요한 건 알차게 다 들어있었어요 쌈장, 음, 안큼한 암마소스 포장들이 하나하나 다 뜯어져서 편리한 건 서비스 내용물의 양도 주담한 듯한 게 아니라 꽤 넉넉했습니다 와밥 깍깍 들었네 딱내 스타일이네 이럴 때만 찾는 야채는 사랑하는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 에서 상추와 깻잎만 사도 3,4천은 그냥 소비되는데요. 아 너무 만족스럽네요. 귀한 야채를 넉넉히 주셨어요. 야채는 고기 온기에 살짝 대표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전체적으로 막 씻어온 듯 싱싱했습니다. 추가로 주문한 김치찌개는 어? 와 3천 원짜린데 이렇게 양이 많아? 기본 찬 정도로 나오겠지 하고 기대 안 했는데 너무 푸짐해서 깜놀했어요. 대망의 첫 배달 삼겹살! 제발제발제발제발! 와 이거부터 되게 차... 고기봐! 와와 우와! 돋자마자 왔는지 살짝 연기가 올라오는 따끈한 고기 상태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구성은 고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삼겹살과 목살을 반반 주문했지만 뭔가 화려합니다. 오 떡도 있네 떡! 그리고 소세지, 겁나 튀겼어. 삼겹살이랑 같이 했나. 아, 침무르네 그리고 마늘고, 통마늘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평소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차림이었는데요. 어머, 김치 봐봐. 이럴 줄 알았으면 소주를 준비할걸. 아쉽기만 하네요. 소주를 부르는 우리 김치찌개 비주얼. 아, 내가 끓인 그 맛이네. <웃음> 잘 끓였네 김치가 부른 자아자찬 본격적인 쌈 퍼포먼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건다 넣어야지 그럼 삼겹은 비계와 살의 비율이 균형적인 편이고 목살은 살 위주지만 뻑뻑하지 않아서 같이 넣어줍니다 냄새 전혀 없고 밑간이 되어 있는데요 아 깔끔해 쌈산물은 5장 정도 들었는데 시중 판매용과 맛은 유사했습니다. 고추는 새콤한 할라피뇨 타입의 피클...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생고추와 생마늘은 별도로 주문이 가능해요. 500원이라고! 신의 한 수인 무말랭이 무침... 아, 밥도둑이었어요 무말랭이도 추가 주문이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있는 거 아니야? 허! 우리 점피디 괴로워하는 거 보니 제가 다 즐겁습니다! 음. 고기에 불맛을 입혀서 쌈을 쌌는데도 고기맛이 진한 편이었어요 지극히 평균적인 김치찌개지만 아주 잘 어울렸답니다 무엇보다 밥의 쫀득한 찰기가 고기와 찰떡궁 합! 그냥 밥이랑 김치찌개랑 무말랭이만 있어도 한끼 뚝딱 가능했어요! 술안주와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푸짐한 고기한상입니다 가장 우려한 고기의 온도가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요 일단 삼겹살 안식었고 그냥 미지근한 정도? 음, 목살 촉촉하네 음, 반 정도 먹었을 때 살짝 데워먹은 정도였고요 어, 뭐 그것만 빼면 괜찮았어 식었을 때도 뭐 비린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불향이 진했습니다 불기가 도톰해서 씹는 맛이 있고요 아유, 태우진 않고 육즙이 있어요 고기와 같은 향과 간이 밴 떡이 아주 별미였어요 같이 들어있는 햄은 음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밥을 반공기 이상 먹었는데 삼겹살 군나 많이 남았어 김치찌개는 꼭 같이 시켜 먹어야겠다 3,000원 밖에 안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아 고기향이 엄청 많다는 건 아니지만 찌개와 밥이 없으면 딱 정량일 것 같아요 밥 쓰리 기준! 아 이정도면 나 야채 부족할까봐 사실 상추 좀 사왔는데 <웃음> 상추도 남았고 두, 장, 두 장씩 두장 먹어야지 2인분을 혼자 먹으니 많지 2인 기준이 딱 적당했습니다 배달비 포함해서 25,000원 그러면 밥이랑 이런거 다 나오니까 김치찌개까지 하고 야채까지 따로 안사도 되니까 반찬까지나오고개이득 <웃음> 혼자서 먹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둘이서 먹을 때도 진짜 간편하고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막 너무 풍요스럽다. 거기엔 서비스 콜라. 음 배달 성격 직구상 맛있.